유튜버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많이 갖고 있진 않지만 갖고 있는 향수들을 인사시켜 드리려고 해요 뭐 요새 사실 향수 뿌리고 나갈 때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좋은 향 맡으면서 있으면 기분 좋으니까 제가 어떤 향을 맡으면서 기분전환을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떤 때는 어떤 향을 뿌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구경해 보러 갈까요 자, 이제 하나하나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베스 앤 바디 웍스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향은 파리스 아모르라는 제품이에요. 어, 저는 이걸 시크릿 초반때부터 사용을 했는데 요새는 어, 또 이제 월드스타 우리 BTS가 이제 또 사용해서 또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창 꽂혔을 때는 바디, 워시, 미스트, 로션 이게 세트로 타이렇 있어서 그걸로 아예 도베르라고 해서 저, 저이 도베르라고 다해서저이 향만 나게 사용을 하고 다녔었는데 좀 질려서 한동안 사용을 좀 안하다가 다시 꽂혀가지고 지금 저, 저 앞에 있는 택배 박스에 있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게 펄도 들어가 있는 바디미스트도 있어요 이 버전이 저거는 무대 할때 착착착착 그리고 이제 요 향이 나면서 펄이 착착착착착착 착착 요런 또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좋아했고요 또이 여담으로는 송지은 씨는 이 제품의 스 p 피라는 향을 사용했었습니다. 뭐 송지은 씨 팬분들은 알아두시라고요. <웃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되게 여성미가 있고 달콤하지 않고 되게 성숙한 그런 느낌을 내는 향이었어요.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튤립이랑 사과꽃이라고 합니다. 저는 튤립향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고급진 향이에요. 내가 제가 보면 약간 꽃향 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또 워낙 또 유명한 겐조 제품인데 제가 향수를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이제 데뷔하고 나서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면세점에 가서 그냥 1위에 이렇게 딱 놓여있는 제품을 그냥 사서 쓰고 했는데 그렇게 놓여있던 제품이에요 봐봐 요만큼 남은 거 보면은 진짜 오래됐다는 거겠죠? 얘는 진짜 지금 날짜도 다 지났을 거야 어쨌든 남아서 그냥 버리긴 아깝고 약간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제품인데 얘도 꽃향이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향이라서 얘도 되게 몇 병을 썼던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장미향을 가진 화이트 머스크의 향 근데 나 보면 바디워시도 요새는 그냥 부모님이랑 지내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있는 제품 파는 거 쓰는데 그래도 항상 화이트 머스크 향이 나는 바디워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약간 그런 향을 좋아하나봐요 제가 다음은 베네피트 이 제품인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얘 메이베이비 향인 거 같거든요 복숭아야? 그건 흡사하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제가 베이비 베이비를 엄청 뿌렸었대 제가 그때 왜 뿌렸냐면 제가 그 데뷔하고 초에 이상형이 소주삼님이었단 말이에요. 소주삼 씨가 복숭아 향수 향이 나는 여자 분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갖고 내딱 네 복숭아 향이 나는 향수를 그렇게 뿌렸었죠. 그래서 저에게 그런 되게 추억이 있는 그런 향수입니다. 자 다음은? 주시 쥬시 끝띠루 주시 끝띠루 아 얘는 내가 싫어하는 이걸 쓰지도 않았죠 거의 막 엄청 많이 나와있잖아요 얘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중성적인 느낌이거든? 약간 특이한 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요만큼밖에 사용하지 않는 좀 인위적인 약간 화장품 향이 좀 많이 나는 향수입니다 자 다음은 구찌 엠비니 얘는 뜯어놓고 아직 한번도 사용 안했는데요 근데 얘도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중성적이야 어쨌든 언젠간.. 언젠간 안 뿌릴 것 같은데 엄마 쓰라고 하겠슴다 <웃음> 자 다음! 다음은 조말론 우드 세이지 앤씨 솔트 인데요 제가 요거 바로 전에 블랙베리 그 있잖아요 블랙베리 뭐시기 그거를 쓰고 이제 저랑 친한 남사친 애한테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가 썼을 때 좋은 향수를 추천 좀 해봐라 했는데 걔가 이제 이걸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향을 하러 가긴 귀찮고 그냥 바로 인터넷에 주문을 했죠 그래서 집에 와서 향을 맡아봤는데 하, 진짜 개를 때릴 뻔했어요 <웃음> 이거 그러니까 시, 시, 솔트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근데 되게 향수를 좋아하는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와가지고 이 향을 맡아봤을 때 언니는 되게 매력적인 향이라고 했는데 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거의 얘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사람마다 케바케인것 같은데 얘도 계속 이렇게 앞으로 향후 한 5년 묵혀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도 좀 많이 썼다 근데 비올인데 약간 좀 이상한데 진짜 내가 향수에 그게 되게 확실한 것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엄마가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쓴거 은은한 꼬챙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약간 썩은 데 나요 <웃음> 약간 이상한 향이랑 그 꽃향이랑 섞였어 그 다음은 패시 그레이프 프루츠 얘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얘가 인기 되게 많더라고 얘랑 얘랑 둘 중에 이 그레이프 프루츠가 인기가 훨씬 많더라고 근데 나는 로즈가 좋았어 내가 이런 점잖은 향? 약간 이런 향이 좀더 좋은가 봐 얘는 상큼하고 이 로즈는 좀 점잖은 느낌? 지성형은 맞아 근데 사실 이 크기가 그래서 휴대하고 다니기가 되게 좋은 크기라가지고 그냥 수시로 뿌려주면 되는 거 괜찮아요 사실 얘랑 그리고 블랙베리는 다 쓰실 수 있었던 게 이런 애들은 크기가 작아서 그냥 갖고 놓고 계속 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어쨌든 저는 로즈모닝 추천을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엔 얘의 후기가 훨씬 더 많긴 한데 여름엔뭐 그레이프 루트를 쓰지만 이제 과가올 가을에는 로즈모닝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이게 되게 호불호가 심한 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향이고 지속력이 어마무시하고 되게 진하고 그런 향이거든요 이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한다 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뿌리고 나가면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어 그래서 이렇게 병을 무섭게 만들었나봐 안 들고 나가도 되게 <웃음> 이거는 아예 난이 향수에 대해서 몰랐는데 향수 사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향수가 별로 없잖아 내가 그래서 아 사고 싶다 해서 막 검색해보다가 얘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더 작은 사이즈를 살까 하다가 얼마 차이 안 나잖아 얘랑 걔랑 큰 사이즈로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얘는 꾸준히 사용할 것 같은 향인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가지고 약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그럴 때 조금 고민이 돼 이 향이 돼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고민이 되는 그런 향수. 롤리카 램피카. 아, 이건 됐다 어렵네. 오드 퍼퓸. 아, 너무 병도 예쁘고. 추천, 추천! 그래서 저하나가 추천하는 향수는 롤리카 램피카 로즈모닝 바디미스 이렇게. 베스트 3! 정안나의 향수 추첨 끝! <웃음> 다가올 가을에 좀 여성미를 뿜뿜 뿜뿜 뿜뿜 할수 있는 그런 향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라 나가지 못하겠지만 뭐좀 끝나고 나면 뿌리고 나가서 좀 이렇게 좀하게요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이렇게 베개다 탁! 아시잖아요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들 아이